이제 펜글씨, 궁서체라고도 표현하고 바른글씨 정자체라고 표현하는 자음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자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억이 몇 번째 나오겠죠? 근데 기억은 19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죠 기억은 기억의 강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, 쌍기억이 있겠죠 이세 가지를 묶음으로 뭐 거듭 같은 이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라는 말은 차분하게 써진 것. 그래서 가장 단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억에는 위에 쓸 때의 기억이 있을 테고, 아래에 쓸 때의 기억이 있겠죠. 또, 옆에 쓸 때가 있습니다. 위에 쓸 때는 가령 뭐그 같은 경우겠죠. 자, 여기서 보면은, 이렇게 내려 봤을 때, 이것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이렇게 돼 있다면, 이건 너무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. 일자가 된다거나 넘어가면. 은 그래서, 중간 정도에 온다. 요 중간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 이렇게 쓰느냐? 자, 두 번째 기억이 있는데, 이거거든요. 고. 이때와 이때는 왜 다르냐면은, 이게 있으니까.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면은, 어, 이거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. 이것과 이것이 그래서 이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조화와 배려입니다 얘가 있는 자리를 비켜주는 것뭐 Q도 마찬가지겠죠 자그 다음에 Q 이럴 때이 밑에서는 일직선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는 이 선이 아니라 약간 들어온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대략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쓰일 때 받침에 쓰일 때 말하는 것이죠. 극자가 있다고 해보면 은 여기서는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기둥이니까 얘가 땅이라 치면 땅에 박힌 기둥은 똑바로 세워야죠.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일직선상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맞아지는 것이겠죠. 복자가 있다면 어떨까요? 이런 식이 되겠죠. 역시 일직선상이 되겠죠. 이것이 있고 자, 이것이 일직선 맞추느냐 면 살짝 나오는 기분입니다. 엄밀히 말하면은. 이건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더 나오면 얘가 더 시원해진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국을 한번 또 볼까요? 여기서 나오고, 이렇게 해서 또이선 맞춰주면 되겠죠. 자, 이제 옆에 쓸때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, 뭐 가라든가 이렇게 됩니다. 이거랑 같을까요? 좀 다릅니다. 저것은 요정도 요 중간에 있었죠 이것은 여기 일직선에 맞추는 겁니다 좀더 시원하게 왜 시원하냐?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,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라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럼 그 이상 뻗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, 이건 좀 오지랖이죠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면은 조화를 깹니다 자기 혼자 멋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걱자 같은 경우 보면 은 렇게 되겠죠. 여긴 직선, 여긴 이렇게. 객자를 볼까요? 음, 이렇게 되겠죠. 이제, 키억입니다 이건 억이지만 이건 억이에요왜 <웃음> 그런지는 참. 위에 쓸을 때, 이억은억만잘 쓰시면 똑같습니다. 강조병이거든요. 자요 위에 쓸때 이렇게 놓고 이건 더 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게 이쁘다 왜 그런 거야?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? 보기 싫죠? 답답하죠 그럼 딱 맞추는 게 낫지 않은가? 맞춰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은 복잡해지고 있잖아 요이 공간이 그럴 때좀더 시원하게 나가주는 게 요령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이런 걸쓸 때는 역시 이렇게 똑바로 내려주고 하는 것이 요령이겠죠.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. 큐도 마찬가지겠죠. 두개 들어갈 때 식구가 많으니까 미리 공간을 좀 확보하면서 가야겠죠. 그런 게 약간의 차이예요. 아래에 들어갈 때는 별로 없습니다. 사실은 아래 받침을 쓰는 일이 못본것 같은데 있다고 치고 역시 네, 기둥이니까 똑바로 여기서는 더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받침으로쓸 일이 있다면 왜 나가지 않는 게 좋으냐.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좁지 않다는 겁니다.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? 복잡한 곳이거든요. 복잡한 곳이니까 좀 나가는 건데 여기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직선에 맞춰주고 균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죠. 각자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봐요. 없지만 뭐 누군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. 자, 옆으로 쓸때 많이 있겠죠. 네, 여기다 이거 하나 더 하면 되고 역시 약간 본 것이 나와준다는 거죠. 확대 이거죠. 여기서 좀 나와준다. 복잡하니까 그런 정도의 기분입니다카 그다음에 두개뭐 이런 복모음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. 달라질 건 없습니다. 굳이 말하자면 아주 조금 작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. 식구가 많아졌으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쌍기억이 남았습니다 쌍기억이 의외로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위에 쓸때꾸라든가끄끈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어쩌면 낯설 수도 있죠 자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는 바로 썼고, 하나는 음향의 비례를 맞춰주는 것이죠. 조화를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끄그 이래서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쿵 자를 써 볼까요?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똑바로 쓸 때는 없느냐? 있겠죠. 당연히 코가 있듯이 이렇게 코 요것이 있기 때문에 둘다 이번엔 바로 해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부딪히잖아요. 그래서. 꼭자 같은 거 있겠죠? 자 이럴 때는 하나는 약간 작고 하나는 약간 더 길은 것이 유령입니다 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자칫하면 너무 넓어지면 <웃음> 안되겠죠? 식구가 많을 때는 좁혀서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서예 책인데 제 서예 선생님 요초 선생님의 한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, 키억 이렇게 나왔었죠. 두개 들어갈 때. 그 다음에, 옆에 쓸 때, 이건 위에 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. 여긴 중간쯤에 있죠. 이거는 거의 끝부분에 맞춰지죠. 그 다음에, 쌍기역 들어가는 걸볼 거예요. 네, 여기 나오죠. 하나는 약간 작죠. 하나는 약간 크고. 이거는 옆에 쓸때 말하는 겁니다. 까, 캬뭐 이런 식으로. 이거는 받침 쓸 때나 또 위에 꼬, 껴쓸 때.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긴거볼수 있죠? 여기 이제 O가 들어가거나 그러겠죠? 또는 받침으로 쓸때그 다음에 요거 꾸 같은 거 꿈, 큐쓸 때는 이렇게 서 있는 게 남자라면 구부러진 건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펜 글씨, 바른 글씨에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아래 쓸 때는 깍자를 써 써볼... 하나 작고 하나 좀 길고 이런 모양인거죠 아래는 기둥이니까 똑바로 한다는 거 아까도 얘기 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비읍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활용을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쓸때두 개인 만큼 좀 약간 접혔어야 됩니다 끼. 이런 식이 되겠죠. 깨! 굉장히 넓겠죠, 글씨가. 그러므로 미리미리 좀 좁혀 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. 자, 이렇게 기억, 기역, 기억, 기역, 기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연습하려면 몇 가지 유형의 글씨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. 고. 네, 이 정도 연습을 하시면 기역과 키역과 쌍기역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글씨를 연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에는 니은과 디귿 그리고 티귿 쌍디귿까지가 포함됩니다. 사실 한글이라는 게 묶음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묶음 끝내버리면 갑자기 자음이 끝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 이미 모음은 끝났다는 거 지나간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.